현재 엄청나게 많은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는데 인터넷상이나 뉴스에서 보도하지 않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업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면 부동산 동향이나 대구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동향이 어떻게 돼가는지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나오는지 얘기를 많이 할것 같아서 한번 올려드립니다. 현재 2021년 9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부분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광주가 사실 거래량이 조금 높아졌고요. 마찬가지 경기도도 많이 내렸고 강원도가 약간 올라가고 전세도 마찬가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주석 대목 때문에 아는 지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구 아파트 미분양이 예전하고는 틀리게 분양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미분양 나는 아파트들도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유는 기존의 아파트 미분양이 났을 때 실제 먼저 구입하신 분들이 말이 많았다는 겁니다 내가 3억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미분양이 나서 뭐 2억 2억 5천에 할인을 해줬다. 그걸 알았을 때 먼저 구입한 분들이 뭐 데모라든지 뭐 기타 세입자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런 뉴스들이 실제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렇게 되게 되면 브랜드의 어떤 가치도 떨어질 분들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인해서 분양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죠. 공식적으로가 분양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할인을 하다가 그 사실을 알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일부 이제 할인 부분은 공식적으로 할인을 할 것인데 그 부분이 아주 미비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먼저 분양받았는 분들 때문에 형평성의 차이나 먼저 분양을 받았는 분들의 민원이 속출해서 아예 대놓고 오픈해서 이제 미분양 된 아파트 가격들을 내리는데 그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 사실상 업체에서도 부 담이 되고 먼저 구입 하신 분들의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미약하게만 해서 미분양을 하고요 그리고 아는 인맥을 통해서나 아니면 아파트 관계자들만 해서 뒤쪽으로 가격을 할인해서 전혀 소음이 나지 않게끔 그렇게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분양 나는 아파트 관계자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뿐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면 그냥 약간의 할인을 받고 아파트 구입을 하는 방법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지금 총분양하는 세대 버리고 일반 분양이고 입주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시게 되면 1월달부터 사실 분양, 미분양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혀 오픈은 많이 안 되어 있죠. 수성구부터 남구까지 자료를 보시게 되면 사실 총 세대수와 그 다음에 입주된 현황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 미분양이 아니지만 1196세대의 아파트, 마찬가지 526세대뿐이 입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입주 현황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7월달부터 해서 미분양 아파트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는 그 전에 미분양이 다돼 있었다는 거죠. 이런 69세대 아파트들도 사실상 보면은 분양이 완료되었는 것에 예해서 사실 미쪽으로 내려가면서 미분양 사례가 송현동, 달수구에도 마찬가지 미분양이 났고요. 사실 차트를 그대로 쭉 보시게 되면은 미분양이 서서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미분양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장기화 된다면 무조건 미분양 아파트를 빨리 분양을 하기 위해서 시행사에서는 대행으로 아파트 내려 줄 것이고 대행사에서는 다시 대대행으로 아파트 분양팀을 만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업체는 사실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 오픈되어서 아파트 미분양이 금액을 내린다는 얘기보다는 차라리 업체에 수수료를 많이 주면서 아파트 분양을 시작할 것이고요. 그렇게 시작해서도 장기화돼서 대부분 아파트 분양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저렴하게 굴할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료들은 사실 뭐 제가 만들었는 것이 아니라 대구 시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고요 이 자료가 또 100% 다 맞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 빠진 게 많아요 제가 다른 업체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에 실제 미분양이 나 있음에도 지금 오픈이 안돼 있는 아파트들이 많다고 볼수 있고요 10년 전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먼저 입주한 분들이 기존에 남아있는 미분양을 땡 처리해서 그 가격을 돌려 달라 이런 뉴스들이 예전에 많았는데요 이런 작업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일단은 미분양이 나더라도 아주 서서히 미분양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기 위해서 오픈이 되지 않게 아주 철저하게 뒤로 미분양 아파트를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어떤 지인이나 관계자를 잘 알아야 정말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거꾸로는 먼저 아파트를 미분양날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구입하시면 이런 사태가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 같고요 미분양 아파트 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분양이 난 아파트 들 업체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7, 80%가 분양이 됐다고 뭐 얘기를 하는 사례도 많고 90% 분양이 됐다고 얘기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실제 뭐 20, 30%, 40, 50%뿐이 분양이 안된 아파트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파트 구입을 할때들컹들컹 구입을 하는 것보다 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미분양 사태에 아파트를 저렴하게 사서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네를 막는하고 분양가가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다 일일이 체크하고 기록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영상을 보시고 그 시점에 전화를 다시 주셔야 됩니다. 물론 대구에서도 실제 이런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실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런 상황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연도부터 이후에는 아파트 구입할 때는 많은 정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사태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뉴스를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목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대구지역 주택가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내놓은 대구지역 주택시장 특징 점검 및 평가 자료를 보면 2017년 말부터 지난 5월 말 사이 대구지역 주택가격은 다른 광역시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대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지만 수도권과 세종시에 인접하고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하는 대경본부 측은 분석했다. 대구지역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16.9% 상승. 전국평균은 물론 6대 광역시 평균보다 각각 6.6%포인트와 4.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5월 말 현재 대구지역주택평균 매매가격은 3억 3 6 0 0만원 중2매매가격은 2억 9 6 0 0만원으로 광역시 가운데 대전에 이어 둘째로 높다. 하지만 대전의 주택평균 매매가격 중2매매가격은 각각 200만원과 4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사실상 공동일이라고 봐도 무방한 실정이다. 이 같은 지역 주택가격상승현상은 수성구가 견인했다.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수성구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학군 및 투자 수요 등의 요인으로 인해 33.5%를 기록했다. 대구 평균 상승률보다 2배가량 높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성구의 상승률은 20.1%로 대구 전체 전국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가까이 상승폭이 컸다.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도 컸다. 지난달 현재 수성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약 6억 4천만 원으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부산 해운대구, 대전 유성구 등 다른 광역시의 주요구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올 들어 대구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기조 강화와 투기 과열 지구였던 수성구가 지난해 11월 20일 조정대 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18일 다른 지역도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됐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렇다 보니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최근 공개한 지난 6월 7일 기준 주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대구아파트 매매거래지수는 3.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거래가 활발하다는 의미로 낮으면그 반대를 의미한다. 전국 평균 지수가 18.4인 점을 고려하면 대구의 경우 사실상 거래가 실종된 것으로 봐도 무방한 수치다.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구 지역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12월 14일 매매 지수가 47.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이다. 또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많아 대구 지역 매수 우위 지수는 58.5로 나타났다. 매수 우위 지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은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매수자가 많고 반대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인천이 매수자가 20% 가까이 많고 대전, 서울은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비슷한 상황이다. 광주, 부산도 매도자가 다소 많지만 대구와 울산은 매도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7일 기준 대구의 매수 우위 지수가 126.5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반토막 이상 떨어져 버린 것이다. 다시 들어온 미분양 경고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폭 똘똘한 한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성구와 달서구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지, 단지의 규모, 브랜드 등에 따라 미분양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 세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5,798세대로 전월보다 3.5%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589세대로 전월 대비 4.5%, 지방은 1만 4,209호로 전월 대비 3.3%에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과 비교해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대구 지역으로 한정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4월 대구의 미분양은 897세대로 전월보다 744세대 486.3%나 증가했다. 증가폭으로 전국 1위다. 특히 미분양 증가율 2위를 기록한 광주의 증가폭보다 7배가량 높았다. 5월 들어서도 미분양 증가는 이어졌다. 5월 전체 미분양 공동주택수는 전월보다 288세대 32.1% 증가했다. 올 들어 3월 이후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상치 않은 미분양 3월 153, 4월 897, 5월 1185채, 악성, 중공업 미분양 도세자릿수 대구, 전국 최악 미분양 상황 노여 더큰 문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비율도 적지 않다는 셈이다. 5월 말 기준 대구의 준공후 미분양은 130세대로 전월보다 51.1% 증가했다. 전월보다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곳은 전국에서 대구와 인천, 충북 등세곳 뿐이다. 특히 같은 광역시인 인천이 2세대 증가하는데 그 친정과 비교하면 현재 최악의 미분양 상황의노인 지역은 대구인 셈이다. 경북 지역의 미분양도 적지 않지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와 상황이 다르다. 특히 대구 지역의 중공후 미분양 아파트 수량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8년 11월 이후 30개월 만이다. 대구 지역 준공 후 미분양은 2010년 8월 12,782세대로 만 치솟았다가 2010년 12월 9,578세대 2013년 12월 629세대로 줄기 시작해 2015년 9월에는 0을 기록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과 달리 업계에서는 무순이 청약 물량을 두고 미분양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 같은 무순이 청약에서도 계약자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상 미분양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